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꾸준히 요청이 많았던 프리랜서의 시간 관리 방법? 스케줄러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완전 피어가지고 진짜 별거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어떻게 일정 정리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으로 쓰는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내지를 커스텀할 수가 있어가지고 앞에 1년 동안의 큰 일정들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먼슬리가 있는데 저는 이걸 맨날 맨날 체크하지는 않습니 않고요. 한 달이 다 끝나고 내가 소화한 일정들을 하나씩 복귀하면서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닦고는 요즘 그렇게 크게 힘을 들여서 하고 있진 않아요 기록하는데 의의를 둡니다 그 다음은 제가 스토리랑 영상에서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이 탁상용 캘린더인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인가 이천 원에 구매를 했는데 아주 가성비 최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제 고정적인 스케줄이라기보다는 매번 유동적으로 바뀌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보시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약간 월간 캘린더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딱 모니터 옆에 이 탁상용 캘린더 이렇게 세워두고 오늘 당장 해야 될거 체크하고 내일이나 모레 해야 될거 체크하고 이게 되게 직관적이고 아 이게 당장 급한 일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메모할 수 있고 투두리스트할수 있는 칸이 있고 이렇게 앞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7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월요일 시작이어가지고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주의 스케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볼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딱히 막 엄청 예쁘게 꾸미거나 체크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진 않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되는 거를 키워드 단위로 써놓고 앞에 네모박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하면. 체크하고 못하면은 찍찍 긋고 다음날로 미루고 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세워두고 보게 되니까 내가 뭐 까먹은 거나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일정들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되게 좋고요 어차피 한 달간의 일정을 되게 몇주 전부터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일주일 치를 소화하는 게 뭔가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위클리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몬슬리 일정도 다 체크를 해줘야 새로운 일이 들어오거나 약속이 있을 때 일정을 딱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몬슬 셀 따로 뭐 쓰는 캘린더를 잘 쓰진 않고요. 이 위젯칼이라는 아이폰 어플이 있는데 이거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위젯으로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미리보기, 이렇게 화면 제일 왼쪽에 띄울 수도 있고 클릭하면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되게 한 달의 일정을 이렇게 바로 볼수 있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약속 잡을 때나 내가 이번 달에 뭐 해야 되지? 할 때는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얘는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이 시그노 0.38. 필기감도 좋고 글씨도 좀 예쁘게 써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만 쓰고 있고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될 때 캘린더 이렇게 켜놓고 옆에서 보면서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거를 다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틀, 삼일 전에 해야 될 거를 미리 적어두진 않고 그냥 뭐 약속이 있거나 행사가 있는 것만 적어두고 딱 오늘 당장 해야 될거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적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대단할 건 진짜 하나도 없지만 저처럼 급급급피인 그, 그, 그 분들은 진짜 모든 일정을 다몇주 전부터 짜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루에 해야 될거투두리스트처럼 만들어 놓고 쫙 하고 하면은 체크를 하고 못하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